안녕하세요. 제시 직거래소입니다. 오늘은 팔찌로 찾아왔습니다. 티와 r 어인데요 가장 인기있는 티파니 팔찌 중에 하나죠. 이렇게 구성품은 상자 그리고 영수증이 있습니다. 신세계백화점 하남점에서 구매를 했고요 열어보면 이렇게 티파니의 특유의 색깔 에 있는 복주머니가 있고요 안쪽을 보면 오늘의 제품이 있습니다. 이렇게 제품은 T 와이어이구요 색상은 옐로골드입니다. 우 먼저 사이즈를 보면은 사이즈는 손목이 1 6 5이고요 그리고 폭 이쪽부터 이쪽이 10cm 그리고 이쪽 조그만 폭은 3mm입니다. 티파니 홈페이지에서 현재 판매를 하고 있구요. 미디움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. 아래 링크를 달아놓겠습니다. 그리고 그래서 뒷면을 보시면, 뒤집어야 겠네요. 오른편 뒷면을 보시면 T&Co AU750, 18K란 뜻이죠. 이렇게 각인이 새겨져 있고요 앞면을 보시면 얘와 같이 되어있는 T-Wire, T-Bracelet, t 팔 g 입니다 티퍼니 세컬과 잘 어울리죠? 이이 팔째 특징으로 보면은 음 예전에 루이비통에서는 형상 기억이라고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끼는 제품인데요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살짝 살짝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예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티파니의 코에 TY어 T8G T 브레이슬릿. 옐로우 골드이고요. 손목은 16.5. 제품을 소개했습니다. 짠.